오, 저거 나온거 너무 개꿀이다. 오케이. 하하하! <웃음> 하 오, 쉣. 아, 근데 아깝다. 이거 못 죽이네. 그렇죠. <웃음> 지금 AFK도 약간 삭제 느낌이 들 정도로 승률이나 승률이 많이 떨어져요. 네, 순위. 젊은 상태는 좋아보이고요. 이거를. <웃음> 네. 화진 어, 칸을 위협. 아 여기서 벌목기에 증식하는 바 받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우와. 했는데 이거 정말 남자네요 남자. 남자의 플레이. 와 아, 이거는 <웃음> 벌목기 몰빵. 난벌목기로 이길 거야. 오. 어... 역시 순이 선수도 이제 전장 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죠. 아까 마지막에 이제 조연기 약간. 분위기 환기를 시켜주려고 하시는게 아닌가 와와와와뭐 이런거 여주고 싶어 와미지 와우! 와와 역시! 역시 뭔가 아는 선수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웃음> 기가 맞긴 해요 진짜 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질수..뭐야 카드가쇼했네 그죠? 이걸로 카드가쇼해서 이거 3개랑 이거 2개 찾았네 사석이니까 이걸로 카드가쇼해서 빛송 2개랑 불안 3개를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았지? 아이씨. 그럼 방주할게요 야 이게 아! 진짜 심하잖아! 아니 근데 라그가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아니냐 이게? 어나 이거 자리 또 이게 F 됐네 이 팔체력인데 안 죽을 줄 몰랐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또 나왔네.. 미쳤다.. 우와 뭐야! 어 근데 폭풍 황금되면 안되는데? 어야 이거 나 머리 깨진다 아 <목소리> 가르지구 덜.. 아 이거 냈어야 되는데 이거 또터어 아니.. 1개가 들어오죠? 방금 카드까지 뭐니? 뭐니? 어? 뭐야 이게? 라그 하나는... 아깝지만... 와, 근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라그라 <웃음> 하나 더 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라그를 더쓸 수가 없다. 시간이 없어. 자리가 살이 없네, 자리가? 근데 그 와중에 레전드인게 뭐냐면은 아니 흉합체가안 합쳐졌네? 이거 풀어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황금 하수인인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뭐야, 뭐야, 잠깐만. <웃음> 자살했어. <웃음> 아이씨. 아씨 계산 잘못됐어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이겼을 것 같은데.